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로이 약국에 마스크를 안 팔아서 건설용 마스크 사려고 왔어요. 들어오면 이렇게 커피랑 주스 마실 수 있게 자, 오늘 레로이 구경 가시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브라질에 건축자재 박람회는 아니고 레러이를 보고 계십니다 주방용품부터 해서 없는게 없어요 다있어요 페인트 용품부터 해서 접착제 마데이라, 나무들. 자네일라, 창문들. 저기는, 현관문들도 있고. 파티션. 자물쇠 CCTV. 열쇠. 공구상. 시멘트 집을 지을 수 있어 여기서 물건 사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는 마스카라. 마스크 종류도 다양해요. 뭐 백회알짜리, 저거는 방독면 중이고, 이거는 사 회알이면. 1,200원 정도 되겠다 1,250원, 1,300원 여기 앞에 계산대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팔고 있네요